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의 사회를 맡은 김서라입니다. 이번 2022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는 문화로 지역혁신, 문화도시 미래전략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와 국내 법정 문화도시의 정책 및 사례 교류를 통해 이어지는 세션 1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발표와 국내외 사례를 세션 2에서는 문화적 참여와 지역사회 혁신에 대한 발표와 국내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참석하신 주요 연사를 모시고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미래전략과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를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님,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님. 그럼 지금부터 2022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이의 주제는 문화적 참여와 지역사회 혁신입니다. 먼저 힌디 젠킨스. 영화예술교육학부 학장님께서 도시를 혁신하는 도시산상력을 주제로 영상으로 발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미래전략과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 라운드 테이블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 0 2 2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주요 문화도시의 사례와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문화도시 간 정책 토론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문화도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문화도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숙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사고와 지식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한영 문화도시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가 비공식 스페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18개 문화도시 센터 및 5차 예비 문화도시의 관계자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문화도시 박람회에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